안녕하세요 달빛이입니다 동물 캐릭터쳐 중화상 수업 2회차입니다 자 이번에 무슨 동물을 그릴지 오늘 그릴 동물은 귀 접힌 토끼예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랑 같이 그리면 굉장히 얘가 귀여워질 거예요 원래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로비어 토끼라고 해서 귀가 세워져 있는 토끼가 아니고 아래도 접혀져 있는 도끼예요 준비물은 일단 프리지마 애니메이션 색연필 블루 혹은 그냥 연필 아니면 다른 스케치 도구 뭐 샤프나 다 상관이 없어요 채색 도구는 파버 카스텔 수채 색연필 12 색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쿠라 겔리롤 화이트 펜 주로 하이라이트와 하얀 털을 표현할 거예요 물을 담은 물통도 준비해 주시고요 물 조절할 휴지 뭉치도 한쪽에 준비해 주시면 우리 세팅은 다한거예요 종이는 220g짜리 a 프사이즈 모조지나 켄트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림은 가로 사이즈로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스케치를 시작할 건데 타원형 있죠? 위아래도 타원형.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고 위아래로 기다란 타원형을 종이 중간에서 살짝 위에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그릴게요. 아마 저번보다 종이가 크니까 조금은 잘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케치 상태는 아주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눈과 눈 사이 조금 아래에다가 코는 V로 표현을 합시다. V 넓은 V를 표현하면 벌써 토끼 같은 모습이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눈을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더 예뻐 보이게 그대로 타원형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눈동자를 살짝 안쪽으로 그려주시고요. 저는 일부러 눈을 많이 키웠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그리고 싶어서. 코 아래에 주둥이 라인을 살짝 표현해 주시고 입을 크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얘네들은 원래 입이 작기 때문에 삼각형 정도, 작은 삼각형 네, 입을 살짝 벌린 것 같은 느낌을 주시면 되겠어요. 타원형, V, 삼각형 네, 이렇게 간단하게 눈코입이 완성이 됐어요. 이 종이 전체에서 이 정도 비율로 눈코입을 그려야지 알맞은 크기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턱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턱을 짧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 눈에서 눈 하나 정도 거리보다 조금만 더 넓게 체크를 해주세요. 토끼 볼을 보면 볼 뭉탱이가 이렇게 있어요. 털뭉친지 굉장히 귀여운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세요. 이제 두상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턱에서 눈까지의 거리만큼 네,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한번 그려볼까요? 약간 투블럭 스타일로 토끼한테 지금 투블럭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뭐 대머리만 아니면 되죠 복실복실한 털을 생각하면서 몸을 일단은 타원형으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앞발을 동그라미 두 개로 일단은 체크해서 그리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면 간단하게 몸을 그릴 수 있고 겹치는 선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뒤에 뭔가가 있는데 이게 아마 꼬리는 아닐 것 같아요. 눕혀진 뒷다리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뒷다리도 삼각형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합시다. 자 이제 거의 다 그렸는데 롭 이어 토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귀를 그려야 되겠죠. 귀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귀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실루엣을 그리세요. 귀가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지금 오리지널 동물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그리고 계시네요. 자 이제 채색을 시작할 건데 수채색 연필 중에 검정색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토끼의 눈을 블링블링하게 하기 위해서 빗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저는 빗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창문같이 그려볼게요. 창문같이 사각형으로 눈동자 아웃라인을 그려주고 빛받는 부분만 빼고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을 주듯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먼저 칠해주고 나서 그라데이션을 조절해서 칠하는게 더 편해요. 눈의 아웃라인을 아이라인 그려주듯이 그려주면 더 이뻐요. 사실 이런 눈 표현은 만화같은 스타일로 그리는거기 때문에 이런걸 기억해두면 다른거 그릴때도 참고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사실 토끼 눈은 단축구멍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고대로 표현해도 귀엽고 예쁘긴 합니다. 캐릭터같이 그린다면 이런 느낌을 살려주면 생동감있는 애니메이션같은 스타일이 탄생이 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코도 살짝 검정색으로 V라인 그려주시고 입도 그냥 삼각형 아웃라인 해줘서 칠해주세요 어차피 입속은 어두워서 잘안 보이니까 그리고 얼굴 밑에 그림자가 살짝 질수 있으니까 살짝만 칠해주세요 귀 안쪽도 살짝만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고요 아래쪽도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더 캐릭터성을 준다면 속눈썹을 그리셔도 되고 뭐 속눈썹 그릴 때는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게 그리면 돼요. 너무 많이 막 이렇게 그리면 안 이뻐요. 아 친구가 그림이 귀엽다고 부러워했어요? 지난번에 워낙 강아지가 귀여워서 우리가 모두 귀엽게 그렸죠? 심지어 제가 인스타에 영상으로 해서 올렸더니 미미 견주분이 와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와 진짜? 지난번에 미미는 핑크톤으로 그렸죠 요 토끼는 주황색과 갈색을 활용해서 그릴 거예요 토끼 의 얼굴에 무늬가 있고 귀도 색깔이 있어요 그런 걸다 표현하면서 그려 볼 거예요 무늬는 아웃라인을 제가 정해준 곳을 칠해 주시면 돼요 눈 근처에 체크해 가지고 눈화장 하듯이 칠해 주세요 색연필 선이 물을 만나면 수채화의 느낌이 든다는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연필선이 남아있는데 이따가 다 물이 묻으면 없어질 거예요. 코 주변에도 무늬가 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너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넣을 거예요. 코 윗부분에 눈 사이에도 무늬가 있는데 이건 하트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 이쪽에도 약간 눈썹 그려주듯이 무늬를 넣어줄게요. 이쪽도 약간 하트같이 생기긴 했어요. 머리 밑에 약간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머릿결의 느낌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이 정도는 얼굴 밑에 그림자로 표현해도 되겠죠. 몸의 바깥쪽 라인은 다 칠해주시면 정면에서 빛받는 입체적인 느낌을 살짝 줄 수가 있어요. 뒷다리는 아예 다 칠해주세요. 여기는 짙은 부분이니까. 토끼 발도 동그라미만 냅두고 나머지 바깥쪽 부분을 다 칠해주세요. 빛받는 부분만 남긴다고 생각하시고 귀는 아예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세요. 지난번보다 미미 때보다 뭔가 더 색칠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다고 색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주황색으로 일단은 밑색을 깔아둔 거고 이제 갈색을 잡으셔서 깊은 부분만 한 톤을 더 진하게 칠해주세요. 귀 안쪽은 굉장히 깊지 않아요? 우리가 라인을 안 그릴 거기 때문에 주황색 다시 잡으셔서 외곽의 털들을 표현해줄게요 이런게 지금은 잘 안보여도 쌓이고 쌓여서 그림이 완성이 되면 디테일한 차이들이 생기거든요 귀라인 그리는걸 깜빡했네요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붓을 잡으셔서 물을 묻혀서 물조절해서 눈부터 한번 칠해나갑시다 이제 토끼의 무늬를 칠할 건데 무늬를 칠할 때는 털이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칠하세요. 그렇게 칠하면 끝부분이 약간 털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몸쪽도 잘 칠해주시고 그림자도 느낌을 살려서 그 느낌이란 표현이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사소한 데서 크게 느껴지고 아주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디테일한 요소들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헤어스타일에도 살짝 느낌을 살려서 물을 묻혀주시고요. 이제 귀가 남았죠. 귀는 면적이 커서 물이 많이 들어가요. 물 조절을 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묻히는 게 좋을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베이스에 수채 느낌을 내면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좀들 거예요 다들 열심히 집중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까지 그리면 여기서 만족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디테일을 업해 봅시다 검정색을 잡고 눈의 디테일을 더 강조해 주면 되는데 그라데이션과 진한 부분을 더 표현하면 더 뚜렷한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코하고 입도 더 표현해 주시고요 수채 느낌을 너무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디테일업을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져요 자, 그림자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만져주면 보기가 좋으니까 그림자 있는 곳 전부 다 검정색으로 할수 있는 건 모두 표현해 주세요 털의 질감을 은은하게 살려줄 거예요. 어떻게 살려줄 거냐면 한땀한땀 한땀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그려진 무늬의 안쪽 부분에 주황색으로 털을 그려주세요. 무늬 자세하게 보면 질감의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지금 살살 하는 게 티가 안나 보일 수 있겠지만 다 그리고 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생깁니다. 귀에도 털을 약간 규칙적이면서 불규칙적이게 이렇게 털의 라인을 그려주시면 디테일이 삽니다 전체 다 칠해주세요 귀 안쪽까지 다 칠한다고 생각하시고 패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한땀한땀 한땀 차근차근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몸에도 털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표현해주세요 코에도 분홍색을 살짝만 칠해 주실게요 코 근처에 이제 갈색을 잡으실게요 우리가 펜 같은 걸안쓸 거기 때문에 갈색으로 털의 느낌을 살려서 그리시면 돼요 이런 동물들은 털이 매력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게 많아 보이겠지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깊은 곳도 더 표현해주세요. 몸쪽 털라인도 그려주시고요. 머리도 머릿결하고 외곽라인을 정리해주시면 한결 보기 좋아져요. 디테일업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를 살려주고 싶어. 나는 여기를 더 표현하고 싶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지금같은 경우는 털을 일일이 표현하고 있어요. 귀쪽에도 털을 그라데이션의 아래쪽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털의 위쪽은 은은하게 넣어주시고 아래쪽은 진하게 많이 넣어주세요. 몸쪽에도 털을 적당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트 사쿠라 펜으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 거예요. 눈을 좀더 블링블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남겼는데 혹시나 실수해서 침범했다면 화이트 펜으로 정리해 주면 되고 만약 화이트 펜이 잘안 나오면 물을 살짝 묻혀서 사용하시면 돼요. 빗들어가는 부분을 더 넣어주고 싶다 하시면 넣어주시면 되고 무늬 쪽에도 바깥쪽의 털들의 디테일을 하얀색으로 더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토끼의 얼굴 쪽 털들은 다 하얀 털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하얀 털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좀더 디테일이 삽니다. 자, 귀쪽도 전체가 다 무늬가 있긴 하지만 빛받는 부분이나 하얀 털들을 화이트펜으로 표현을 해주면 더 느낌이 삽니다.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거나 더 표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때 마지막으로 더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우리가 물을 어느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종이가 살짝 울수 있어요 그림을 완성을 다하고 두꺼운 책이나 무거운 거를 위에다 얹어 놓으면 종이가 살짝 펴질 겁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함께 그리신 분들의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도 다들 자기만의 개성과 스타일이 있고 너무 대박일 정도로 잘 그리셨어요 제 그림보다 더 좋아 보일 정도로 귀엽습니다 과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1시간 반도 안 돼서 이렇게 멋지게 완성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